안녕하십니까 3월 29일자 해외선물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녁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은행 리스크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로 매물이 출해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디즈니가 메타버스 사업부를 폐지하자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가 부진했습니다. 메타와 엔비디아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관련주가 모두 1대 하락했습니다. 금융주는 최근 반등했지만 마이클바 연준 부의장이 미국 은행들의 규제 강화를 언급하며 하락 전환했네요. 원유는 이라크의 공급 차질 위협이 지속되고 달러와의 약세로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u 의 유럽은행 관리국 의장이 금융 시스템의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언급했는데요. 지속적인 금리 인상도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기 둔화의 지속과 은행 연체율이 높아진 모습도 증제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 볼까요 나스닥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d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매수 51% 매도 49%로 매수가 우인 위 상태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5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31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25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24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월 29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에 2월 잠정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8.1%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크게 하락한 마이너스 2.3%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11시 30분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11만 7천 배럴이었으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크게 하락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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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계자 보유하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각 회원들의 거래 스타일을 확인하는 정보가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님의 닉네임을 클릭하셔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유진투자선물 김옥수였습니다 I hope you i n today. Goodbye.